x 제고좀 속도가 좀느がち도 예, 아, 있어요. グリスね 네. 편하게 軽いね軽いね軽いね軽いね軽いね軽いね軽いね軽いね <웃음> 마이너스 2괄로 uh, x uh, 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uh, 3 제곱 스 아.. 일무 Jung Neётся א 보 아, a 지 f a n g a d e y e x 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u A 체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... 완전히 Y 마이너스 yeah. X 마이너스 2 X Y 크리스 y, 아이재고 <목소리> 네, 끝 하나요? 네... 아, 뭔가 아니, 빠지 말대요. 전혀 정해요. 아, 네. 굿. 굿. 굿. 네, good, good. Good. 네. Good. 좋아요. 네. 일단 먼저 A-E, B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A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제곱과 그리고 음흠. B에서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Y제곱을 여기 A 마이너스 2B에 이게 대입하면, 음흠. 네. 대입해서? 대입하면 셋 해서,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좀 네, 주의하, 주의하고, 풀면. 네. 네. 답이 네. 나요 아, 좋아요. 예. 네. 뭐, 설명도 제가 딱히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 없네요. 그죠? 네. 네. 자, 서로 방수를 치면서. 좋습니다. 네. 예. 네. 앞으로 뭐 이런 재밌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서로 믿을 거예요. 그죠? 음. <목소리>